아프리카TV로 데뷔했다가 현재는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BJ 댄스계 승부먼트의 원조인 겨우디는 1994년생 올해 30세라고 해요. 2016년 아프리카TV에서 BJ 겨울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는데요. 준수한 외모와 엄청난 몸매 덕분인지 1년 만에 베스트 BJ에 선정이 되고 2년 만에 2018년 아프리카TV 대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트위치로 이적하여 BJ 겨울에서 겨우디로 예명을 변경하여 활동 중에 있는데요. 변경한 이유는 겨울을 검색하면 자신이 나오지 않고 계절들만 검색이 돼요. 겨우디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겨우디가 유명해지게 만들었던 큰 이유가 바로 댄스 리액션 중 미드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174cm 큰 키에 3사이즈 40, 26, 41인 우월한 기럭지와 살바람 미드 사이즈 덕분에 그녀가 리액션으로 댄스를 선보이면 화려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미드로 인해 많은 남성 팬들의 채팅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캠 데뷔 8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튜브 BJ댄스 영상에서 조회수 탑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겨우디의 승부먼트는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여캠계 스트리머와 BJ 중 가장 우월한 피지컬로 소문난 겨우디는 사기적인 비율 때문일까요? 그녀의 몸매를 두고 많은 여성분들이 의느님 거다 몸 전부가 보영물이다라며 미드 성형 의혹이 빗발쳤는데요. 이에 겨우디는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든 불식을 잠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174cm 평균 남성만한 키에다가 H컵인 미드 사이즈가 더 드러나 보이게 하는 26인치 개미 허리를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의심할 만했던 것 같아요. 겨우디의 몸매는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녀의 댄스 실력은 순전히 노력으로만 얻어졌다고 하는데요. 데뷔 초기에는 춤을 정말 잘 추지 못해서 시청자들이 삐걱삐걱 된다고 많이들 놀렸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디는 전문댄스 학원을 등록 자신이 리액션할 때출 모든 댄스 동작들을 1대1 레슨을 통해 맹연습을 하여 지금의 댄스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출과 외모 하나 믿고 방송하는 다른 여캠들과 달리 많은 노력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그녀는 시청자들과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걸알수 있어요. 겨우디는 중학교 때부터 키가 170cm를 넘었었고 항상 반에서 자신이 제일 컸다고 해요. 또한 워낙 좋은 피지컬로 운동도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운동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항상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미인은 정말 잠꾸러기인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잠을 자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밤열시만 되면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덕분인지 지금의 큰 키와 학업 성적을 가졌던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밤열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겨우디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 당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모두 삭제하고 아무 말도 없이 한달 가량 잠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많은 팬들은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달 만에 나타난 겨우디는 5년 동안 방송하면서 받은 상처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 등이 한순간에 몰아닥쳐서 무너지게 됐다며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방종 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후 혼자 살던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책도 많이 읽고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2022 미메콘에도 참가하고 트위치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1년 만에 트위치 팔로워 10만명을 달성한 겨우디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팬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보통 1에서 2년만 역캠으로 활동해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 다른 역캠들과 달리 무려 8년이나 아무 논란 없이 방송한 겨우디 자신의 무기인 몸매와 댄스를 위해 자기관리와 배움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녀이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멘탈 관리 잘해서 초장수 여캠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